안녕하세요 목수삼촌입니다 오늘부터 신혼집 인테리어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인데요 먼저 부동산을 통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갈 후보가 정해졌다면 집을 보러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까요? 집을 보실 때 깨끗한지 내부만 둘러보시진 않으신가요? 중요한 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하는데 도배가 깨끗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싱크대가 깨끗한 게 좋을까요? 교체하실 계획이신데 더 중요한 건 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집을 보러 가기 전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사할 집을 보러 가기 전 준비물은 줄자와 메모로 할수 있는 다이어리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줄자는 붙박이장과 싱크대 등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견적을 받을 때 취소를 알려준다면 더욱 자세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재 인테리어 내부도 찍어서 첨부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집보기 우리가 집은 언제 보러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오전, 오후, 저녁? 정답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낮시간대입니다. 이유는 해가 실내에 잘 들어오는지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건물의 외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분이 저녁 시간밖에 시간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땐 이사갈 집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고 옥상이 있다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의 방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맨 위층으로 이사를 갈 경우 옥상에 노후된 바닥 때문에 방수층이 금이 가면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방이나 냉방을 생각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외벽은 어느 쪽인지 안방 쪽인지 작은방 쪽인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안방이 외벽 쪽이라면 장롱에 가려져 곰팡이가 피어있는 게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는 집이라 장롱 때문에 바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꼭 체크리스트에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꼭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첫 번째, 내가 살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수도의 수압입니다. 의외로 수압이 약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세면대 물을 틀면 싱크대에서는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녹물은 안 나오는지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강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수도 배관에 녹발생이 많이 생깁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실 때 보통 수도 배관을 교체하실 생각이 없었다가 수도꼭지를 떼어서 확인해보니 안쪽에 녹슬러지를 발견하시고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사기간이 길지 않다면 공사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꼭 수도 배관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변기의 물을 꼭 내려보세요. 생각보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변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변기 배관이 막혀서 추가적인 설비 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변기물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천장의 누수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 쪽에 젖었다 마른 물자국이 있다면 윗집에 누수가 보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윗집에 올라가서 물어보시고 누수가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한번 정도는 가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아랫집에 방문해서 누수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잔금을 치른 후 아랫집에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매너 있는 전주인 분들은 수리비용을 처리해 주시지만 나몰라라 하시는 분도 있으니 잔금 치르기 전꼭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지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바닥난방 상태와 보일러, 연식을 꼭 확인하세요. 이 점은 개별적으로 난방 보일러가 있을 때 확인하시는 부분인데요. 보일러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지출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점검해 두시는 게 좋고요. 분배기도 녹이 쓸거나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발코니 샤시의 유리 두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샤시 교체는 인테리어 공사 견적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난방과 냉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사이므로 샤시 유리의 두께가 얇아서 겨울에 추울 것 같으시면 꼭 교체하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샤시만 교체해도 난방비가 절감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매매하기 전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점검해 봤는데요 내부의 구조나 외관도 중요하지만 실제 물을 쓰는 부분과 난방 및 단열 그리고 곰팡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인테리어 공사 계획시 벌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매매할 때 알아봐야 될 체크리스트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